자,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고양이들의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기계도 만들고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자원들 좀 지출 좀 해주다가 작업을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게 뭐죠? 음, 고양이 고양이 털실 없다고 찡그리고 가죠 자 털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데 대충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여기 커튼 콜렉터라고 되어있죠 목화 수직, 그 수직기라고 할게요 일단 이게 부셔져가지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트랜스포터 이거 있죠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어,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건 다음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생산이 돼서 털실이 만들어지네요 양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죠? 두 개는 없어요 한 개는 오케이 좋고 자 하나 더떠 오네요 세 개는 없고 한 개는 오케이 좋고 그래요 일단 이해했어요 자 어찌 됐건 광 케이블 따라서 쭉 이동한 다음에 스 핑크스를 뭐 건에 올리라고 되있는데 한번 보죠 자, 자원 찾으면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합시다 이거 고양이죠 고양이인 것 같아 자 한번 시킨대로 해볼게요 고양이네 고양이죠 자이 아이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전에 초대장에 적혀있던 그 고양이 얼굴이 바로 이 녀석이죠. 음 일단 환영한 거죠. 자 당신이 도착했고 우리는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들 뭔지 모르나 봐요. 자 얘가 설명하기를 음 고양이 말투죠. 자 원래 이 장소가 고양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었대요 뭐 어찌됐건 뭘 할지 좀 봐야겠죠 자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자 쓸모는거 치워주고 그래요 자모뉴먼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 T버튼 눌러도 돼요 T버튼 눌러도 되고 여기서 연구를 하면 된대요 커튼 컬렉터 다만 조건이죠 f i x Price Store라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고정 어, 가격 상점이라고 할게요 고정 가격 상점에서 얻는 돈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에도 그런 언급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죠 Profit, 이익 가지고 어, 진행을 한다 음 그러네요 음연구한이데이골드씩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죠 진행합시다 셋넷 다섯 음 그래요 자 그러면 몇개음 특당 2골드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렇게 됐네요 뭐 어찌됐건 다른 것도 좀 조금 다 연구를 할게요 자, 시킨 대로 해볼게요 커튼 컬렉터 만들어 봅시다 자 이쪽 라인에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 좋네요 그 다음에 룸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옷조각이네요 옷조각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것도 연구가 끝났죠 한번 지어 볼게요 아 재료가 없어요. 재료 구하러 좀 떠나봅시다. 자 여기가 예전에 고양이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반에 여기 있는 자원들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철거합시다. 철거하고 이런거 가져가고 좀 적당히 챙겼다 움직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남겨진 기기가 있죠 자, 이 아이 러버밀입니다 아마 이렇게 나무들이 뭉쳐 있는 데다가 쓰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정도만 모아두고 이동을 하죠 됐고 됐고 됐고 갑시다 만들어 볼게요 호잇 자룸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건설해 볼게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지어봅시다. 끝! 자 튜토리얼이 끝났대요 아 일단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을때 얀볼메이커 이거 털실 제조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생산속도가 더 돼요 그래서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연구를 해봅시다 1 9일드 정도 는 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양볼 메이커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지는 게 좋을까? 이거 나중에 재배치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고민해봅시다 나중에. 자 하나 만들고 한두개 정도 만들어볼까요? 자이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자, 아쉽게도 이게, 음, 나가는 방향은 스플리터라는 그런 게 없으면 좀 제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매니플레이터라는 걸좀 활용해야 됩니다. 이 아이죠, 이 아이. 이 아이를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쓰냐 호잇.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옮긴다. 좋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일단 이쪽에다 연결시켜 놓고 잠깐 동안 두 군데에서 생산되게끔 좀 만들어 놓고 자이 매니플레이터 이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음총 40... 아 30골드가 들어가네요 이거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먼저 만들어 줍시다 그 동안 좀 돌아다니면서 철 같은 거좀 얻어낼게요 철이 여기서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일단 연구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모아둘게요 자 연구 끝났죠? 한번 만들어봅시다 메탈이 두개씩 들어가는데 계속 만들고 자 만들어질 동안 또 이렇게 철을 얻어놓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무도 필요하니까 나무를 일단 여기다가 설치 해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나무도 자동으로 생산이 되겠죠? 됐어. 자, 사용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매니플레이터 설치하고 그러면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음. 자,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고 지금 트스포터가좀 부족하죠? 너 나무도 중간중간 챙겨놓고 자, 절도 계속 모으고 됐어 다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될거에요 내가 이거 필요없으니까 없애죠 됐죠? 이쪽 라인은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좋네요 일단 이전보다 3배 빨라졌는데 이게 쌓이든지안 쌓이는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좀 기다릴게요. 자, 그래놓고 이 아이도 좀 장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옮겨볼게요. 호잇! 일단은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 옮겨 놓고 자, 길에 다시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이거 없어지면 여기 정리하고 다행히 구조를 옮기는데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음. 캐스토어 라는 게 있어요 캐스토어하고 이 계열을 좀 먼저 연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벌게 좀 박스메이커라던가 이런 걸 할까요? 근데 가격을 매기려면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이거 먼저 하고 또 연구 될 때까지 그냥 나무랑 그 다음에 철이랑 이런거 좀캐 놓을게요 자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그 여기 있죠 이 아이를 이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좀 걷어 냅시다 저 불필요한 아이니까 여기에 있는 건좀 원치 않아요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룸을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음. 여기다 을게요 여기다 짚고 매니필레이터 바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잇 넘어가죠 자 그런 다음에 출구 있죠 출구를 여기다가 바로 연결할게요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전히 양볼 어,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리고 이제 옷감이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옷감 팔리는 거 하고 양볼 처리되는 거하고 좀 지켜보고 나서 확장을 해야 될지 말지 좀 고민해볼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 얀볼메이커를더 만드는 게 맞다입니다. 일단 맞는 거 같아. 자 이런 거 계속 생산해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헉, 벌써 연구됐네요. 캐스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먼저 연구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양볼메이커 좀만 더 만들고 한 3개 정도 더 만들게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이쪽 라인에 어, 모카를 좀 짓긴 해야 돼요 여기다 하나 더짓시다자 이렇게 놓고 그 생산하는 것들을 좀 모아야 돼요 음 여기다 연결시킬까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이쪽이 누적됐다가 바로 보내거든요 그쵸? 어,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놓고 여기다 매니플레이터 하나 더 만들고 길도 만들어야겠죠 됐어요. 자 다시 연결합시다. 여기까지 자 뭔가 좀 처리되는 속도가 더딘 것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커튼 컬렉터 하나 더 만들게요. 두개 만들어도 되구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쪽 라인에다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잠깐 너 범위가 어디까지니 아 그럼 얘 여기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놓고 그 다음 아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서로 연결합시다 여기 있는 거 뽑아도 돼요. 그러면 거 이거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라인은 어디 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내는 게 맞겠네요. 자 이것도 또 길을 더 만들고 펜스포터더 만들고 그 다음에 설치합시다. 후잇 끝! 됐어. 자또 여유있을때 나무 회수하고 자 강철도 회수하고 이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이번에 연구가 끝났으니까 좀 볼게요 자 박스메이커 박스메이커 바로 만들어 보죠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캐스토어 연구 끝났으니까 캐스토어도 만들게요 자이 아이는 1달러스토어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거 픽스 x e 라이스 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고 그다 가변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아이로 바꿀게요 그러면 돈이 조금이라도 벌릴 거예요 야 이게 1이라니 이게 말도 안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2로 올릴게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야 박스가 1골라는거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없으니까 나가시고요. 됐어요. 자 보니까 생산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죠. 음 어찌하면 좋을까. 이건 좀 나중에 고민해 볼게요. 아니면 이거 좀더 만들고 텐스포터 좀더 만든 다음에 어. 양볼 메이커를 좀더 만들게요. 자 나무 회수하고 철도 회수하고 자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박스메이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는 스마트 캐스토어를좀 연구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매니플레이터는 제가 먼저 연구를 했죠. 다행이네요. 롱도 확인해야 되는데 좀 비싸니까 기다리고 자 박스메이커 먼저 만듭시다 이이죠한 4개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자라면 뭐 다른 데다가 또 추가로 지어서 박스 생산 그 지역을 만 구성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자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 만들게요 3개 정도 만들고 잠깐 치워놓고 이거 자 이렇게 구성하고 꺾어서 이렇게 보낼게요. 다른 쪽에서도 다박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를 이런 식으로 분식해서 이동합시다. 그 다음에 이 상품도 있죠.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다 붙여버릴게요. 나중에 재설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박스도 제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옷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좀더 확장을 시켜야겠죠. 양볼 메이커 좀만 더 만들고 길을 자 이렇게 연결해서 가운데다가 그 창고를 만들던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띄워놓고 둘셋넷넷음 다섯 다섯 칸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다섯 칸 띄워놓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연결합시다. 자 여기다가 매니플레이터 연결해야죠. 반대로 했다. 잠깐만, 이거 위치 바뀌어서 소리, 소리 자 다시 할게요. 여기다 지웠어야 됐어요. 위치 정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얘 예, 피해놓고 이렇게 하고, 매니플레이터 다시 지정하고, 이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아니 두개더자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리고 길 연결하고 됐어 자또 남은 시간 동안 자철 캐고 나무는 남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스 만드느라 정신이 없죠 여기 숲이 커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음 뭐가 문제일까요? 아 위치가 바뀌었구나. 자 이렇게 바꾸면 바로 생산이 되겠죠? 됐어. 길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하나 더 만들까요 말까요? 아니 나중을 대비해서 일단 이쪽으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잇 자 장사가 잘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게 드릴이죠 드릴 연구합시다 이게 좀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이러고 보니까 음 목화가 좀 부족하죠 그냥 목화는 좀더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디가 좋을까요 목화 여기도 나무들이 있고 자 목화 이거 있죠 여기 있는 거 활용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언젠간 자랄 거라 좀 감안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이러면 되겠죠 잘하겠지? 음 잘할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 어, 별 문제 없을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넌 뭔데 계속 가지고 있니 이거 만들고 있니? 궁금하긴 한데 그 여기 있는 음,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이 목재를 좀더 계속 갖다 줘야 될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좀 기다려 볼게요 이거 잘될 때까지 자 다른 거 연구합시다 이제 뭘 하면 되죠 드릴도 연구됐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클로우샤프덤 메이커라고 되어있죠 아마 발톱깎기 아니면 그 손톱 다듬개라고 봐야 되는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또 여유 있을 때자 철을 캡시다 연구 완료되면 그때서 다좀 다는 것좀 해봅시다 보니까 얘는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지역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 좀 바꿀게요. 위치를 바꿉시다. 자, 좀만 더 옮기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개 맞겠죠? 자 여기도 연결할게요. 호잇 됐스 적어도 지역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음된것 같아요. 자 여기 잘자라기 시작했죠? 이거 좀만 기다리면 얘두개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지 연구도 지금 반 정도 진행이 됐죠 나름 돈이 잘 벌리고 있어요 자,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우리 사이언스 랩을 연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중단을 시킬까요 이거 먼저 합시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맥골드 들어갑니다 이게 많아지면 돈을 빠르게 투자 가능하고 그 이용해서 연구도 빨라지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돈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쵸? 자, 털실이 쌓이기 시작한데, 음, 기다려볼게요. 아 이거 좀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합시다. 지워지워 지워, 그냥. 어차피 이쪽에 잘하겠지. 좀 잘하기 시작하죠.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자 아까 3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6 개가 됐죠. 좀 기다리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분배가 시작되기. 자 분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이제 남는 것도 이제 보관을 좀 시키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일단 좀 치워 놓읍시다. 여기 필요없어. 자, 연구 끝났어요. 사이언스랩 바로 지어 볼게요. 일단 재료가 좀 부족한 거 같네요. 우리 양모 좀 얻어 볼까요? 아, 양모가 이렇게 부족한 거좀 처음인데, 기분 탓인가? 어디 쌓여있지? 헉!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있구나. 음.. 제가 봤을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주면 안될 것 같아요 얘가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연결시킨 게더 빨라 빠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지금 쌓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남아있는 거 이렇게 가져갈게요. 제가 다. 어차피 사이언 슬랩 만드는데 사용이 되니까 자 지금 제가 몇개 만들라고 요청을 했죠? 한네개 만들어지겠네요. 됐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사이언스 랩을 좀 끝자락에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둘셋넷 이렇게 하고, 얘 있죠 이거옮길게요 자, 옮겨. 이 옮기고 케이블도 옮겨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됐죠 연구속도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 뭘 해야 되지? 음. 사실 스마트 캐스토어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만 그 고객에 맞춰서 금액을 자동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긴 해요 이건 먼저 합시다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금방 될거예요 봅시다 아 리서처 고용 안했네 센세들 고용 안했죠 자 고용하면 속도가 미친듯이 올라갈 거예요 쭉쭉 보세요 이거 곱하기 2에도 300골드 지금 거의 400골드 정도 있으니까 이거 바로 완료될 거예요 좋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교체를 하고 이 엑스토어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얼마 안 남았죠? 저 돈도 아직 많아요. 아 이쪽에 있는 나무가 좀 빠르게 자라야 된대, 데 그쵸? 아 이거 좀 기다려야 되나? 어 벌써 연구됐니? 자 교체할게요. 교체하고 스마트 스토어 하나 만들고 아이고 자 이제 만들게요 커튼팩이 좀 10개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챙기긴 해야죠 이렇게 됐어요 채울게요 호잇 좋네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템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였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어, 여기 왜 끊겼니? 이거 위치 좀 바뀌었니? 그럼 위치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지었었나봐요, 제가.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이거.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자, 보면 이게 리포트가 쌓인데 나중에 이 데이터 가지고, 어, 좀 더, 장차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걸려면 이게 필요한데 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